1차 사고일로부터 12일 만에 2차 사고 및총 47일 만에 사망하였다면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2 0 1 8나1260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7년경 재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고물상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를 1차 사고라고 하며 1차 사고 이후 12일만에 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총 1차 사고 47일만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쟁점가, 제1차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에게 발생한 제1차 사고는 재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상세분명의 뇌경색증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은 상세분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등은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제1차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은 두부 외상이나 경막하출혈과 관련한 치료한 바가 없는 위 요양병원이 외상성 뇌출혈을 알지 못하고 이번 진단명 뇌경색 치매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형식적으로 사망 원인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제1차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년전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제1차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2015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특별한 건강보험공단의 치매 관련 요양급여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차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뇌출혈이 동반된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쟁점나 제1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은 결국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2차 사고를 당하였고 그와 같은 일련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망인은 아내가 운영하는 고무상 일을 거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1차 사고의 일로부터 47일이 지난 2 0 1 7년 2월 16일 사망하였는데 그 사이에 제2차 사고를 제외하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응급 초진 기록지에도 망인이 1차 사고 후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